이게 집에서 입는 잠옷이거든요. 잠잘 때 입고 집에서도, 집에서 활동할 때 입는 옷이래요. 이게 면인 것 같아요, 면. 면인 것 같은데, 굉장히 낡아서, 내가 이 대나무 천연 염색으로 이렇게 문단을. 물들여 가지고 면 실크로 옷을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좀 똑같이 만들어 달래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할수 있게끔 그냥 한번 간단하게 최대한 옷을 좀 간단한 방법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이것은 대나무 천연 면 실크거든요. 다섯 번 물들인 건데요. 천연 염색 물들인 이 원단으로 이놈하고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패턴 뜨는, 뜨기도 힘들고 공식도 모르고 이런 사람은 힘들어서 그냥 바느질만 좀 하고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알아서 쉽게 따라서 그대로 만들어보기 위해서 한번 이걸 제가 한번 잘라가지고 원단 그대로 놓고 한번 재단을 해보겠습니다. 단이 얼마 정도 넣을 것 같으냐면 한마거든요 한마 두마 정도 는 이거 한번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이걸 여기 자르려면은 여기도 맞아야 되겠죠. 이렇게 선더에 눈놈하고 눈놈 은룸 맞아 있죠 2인치만이네 2인치반 복선이 통안 맞아야 되 이렇게 안 맞죠 복선이 그래서 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화면은 맞을 것 같아요 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 기장입니다 약간 기네요 이 앞팔이 그면서 어. 1인치 반은 커야 됩니다 이건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 그대로 잘라내면 되겠죠 저쪽에서 이만에 이제 원단은 얼마나 먹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쪽을 먼저 잘라내야 되겠죠 이렇게 내야 되겠죠 지금 이렇게 안 맞잖아요 이렇게 입고 자면은 굉장히 시원할 것 같아요 감촉이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대나무 휴이가 들어가서 그런지 아주 시원한 느낌이 납니다. <목소리> 이 오른쪽 주머니죠. 오른쪽에다가 주머니를 달아서 이렇게 오른쪽에다가 주머니를 훨시합니다이 상태에서. 지금 서지한마가들한마습 들어갔습니다 마로 음, 이렇게 로어서그로로 한마디로 한마디로 한마디로 한마 한마디로 한마디로 한마디로 한살려야 한마디로 한마디로 한마디로 한마디로 한마디로 한마디로 한마디로 한마디로 한이디로이마디이한마되로한어디로 한마디로 한마디로 한마디로 한마디로 한마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서 요크로 쓰겠습니다 좀더 얘기해 내시나요? 5인치 5인치 정도 시적은 1cm만 주면 되니까요 항상 접을 때는 겉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곡선 줘도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 그것까지 하면은 나중에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아직은 거기까지는 안 하고, 이 다음번에 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운데 표시해주고, 그럼 이렇게 반이에요. 위에는 잘라냈으니까, 밑에만 잘라내면 되겠죠. 해서 잘라내드리고 적어서 잘라내드리고 네. 잘라냈으니까 잘라드리겠습니다 네, 이런만 잘라내면 되겠죠 네. 워낙에 잠옷이 라 크다보니까 얘기가 네, 좀많아요 땀맛 좀더 들어간대고 이쪽은 1일치 4분일정도 키워야 되겠습니다 그런 원피스 할 때는 얼마 정도 들어가는가 보려고 지금 체크를 해보는 거죠. 원단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줄 알아요? 이럴 때는 약간 틀어도 됩니다. 이쪽 내방 더 원단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럴 경우는 약간 이렇게 틀어도 됩니다. 많이 틀면 안 되거든요. 이쪽 이쪽 맞아야 되겠죠. 지금 66cm 여이 진짜 6 5 c m 이니다 음. 제가 색장으은안 지워져요. 색자은 칠해놓으면, 겉에다 칠해놓으면 안 됩니다. 이건 초자국이에요, 초. 아이로드 뜨거운 게 가면 지워져요. 여기도 1cm, 여기도 1cm, 여기도 1cm, 여기도 여기도 1.5cm. 6.5cm. 4, 4 3 정도 되게. 여기는 1cm. 이 놓고 보면은, 지금 한마 반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한마잖아요. 한마 반. 한마 6치. 나중에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 놓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땡기 됩니다. 이렇게 탁다렇 그래가지고 1cm 정도 그러면 지금 한마여 6치에서 이것도 남아주네 많이 남 지금 이게 안쪽이니까 네 이거 이쪽이니까 표시되어 놓고요 오라 이렇게 먼저 박아주고 또이게 박았으면 다시 한번 안으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박아주면은 겉에는 깨끗하게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박아가지고 또 이렇게 박으면은 이것이 감춰지면서 겉에는 깨끗하게 죠 여기서 떠도 뜯어내주면 최대한 원단을 좀 아끼기 위해서 그 원단이 돈이 아니겠어요? 8반 팔반, 하치반 여기 서반 여기 치고 아래고, 이렇게, 이거아래 이렇게, 들어옆지지로 이렇게, 들어결이옆맞리죠들어서니이결이안 맞겠죠. 그래서 이거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 그대로 금 되겠죠. 원래는, 요거 이제 풀는 원단이면은 막 풀리니까, 이것을 오버하고 쳐가지고 해야 되겠죠. 이것이 이렇게 달리겠죠? 이렇게 주머니에다 표시를 해놨으니까 주머니를 밖에다가 표시를 해줘야 밖에서 다를 거니까요. 송곳 자국 있잖아요, 송곳 자국 그럼 이제 나중에 이것을 옷을 만들었을 때 주머니가 이렇게 달린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렇게 주머니를 다니겠죠. 여기다가 좀, 손이 딱 들어가니까, 다른 집으로면좀 훌륭해져 보이는데, 사탕도 하나씩 넣어놨다가, 애들이 주라고 그러면, 하나씩 건네주고, 우리 서방님이, 뭐 하나 들라고 하면, 사탕이 하나 드시라고 또 사탕도 주고. 그래서, 먼저, 이걸 받고, 주머니 받고, 그리고 나서, 마켓 받고, 어깨, 어깨, 이제 여기. 여기 갖고 마무리는 이아홀 마무리는 마중이맨 마지막이에요 암홀 마무리, 저맥 마무리, 아홀 마무리 그리고 밑단 마무리 하면은 옷이 완성되겠죠 그럼 이제 미싱 앞으로 가서 미싱으로 한번 박아 게 보면은 꽃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조금 집에서는 입으면은 아주 좋습니다 인잘때 이걸 입고 침대 들어가면 서방님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모든 옷이 흐름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집에서 이렇게 만드실 때 그러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지금 여기서 아이롱으로 잡아주면 은꽤 오래 입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옷이 니트가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못 입잖아요. 그러면 줄때게 싹 뜯어갖고 줄이면서 아예 그러 스팀으로 다 잡아줍니다. 그래갖고 니트는 박으면 이렇게 쭉 늘어나거든요. 니트는 박을때게 한쪽에다가 테이프 체리를 해주면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박기도 좋고 늘어나, 박아도 안 늘어나면 니다 하얀 걸로 지금 바이어스 처리를 하던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나중에 파가 나오면 보이겠죠.